안녕하세요. 이성여자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정은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렸던 오선지를 바탕으로 거기에 이제 음자리표를 표시하고 그리고 어 음자리표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 자 일단 우리 높은 음자리표 배웠죠 높은 음자리표는 솔의 자리를 알려준다 그래서 솔 음자리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쵸 솔의 자리는 그러면 어디냐 하시면 요 두번째 줄 두번째 줄이 바로 둘째 줄이 솔 음자리표를 그리는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는 기준 솔이었습니다. 그러면 솔 이었습니다 그러면 솔이 어디냐면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쵸 솔파 미레 어, 도를 그리려고 보니 도를 그리려고 보니 줄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줄을 표시하고 이렇게 네도 이렇게 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을 기준으로 했을 때자이 도의 자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 레, 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나의 음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개 이름이라고 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바로 요 밑에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요게 바로 개 이름입니다 개 이름 음계의 이름이다 그래서 개 이름이라고 합니다 개 이름 자 그렇다면 개이름은요 여러분 음, 굉장히 신기한 아이 인데요 지금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얘가 도잖아요 그쵸 지금 이 아이가 도인데 사실은 이 아이도 도가 될수 있고 이 아이도 도가 될수 있어요 누구든지 도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게 레가 되겠죠 얘가 도가 되면 바로 이다음게 레가 되겠죠 도가 누구냐에 따라서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다 바뀔 수가 있다.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도가 될지는 몰라요. 샵이나 플랫에 따라서 도의 위치는 매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는 항상 바뀔 수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누가 기준이 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레미파솔라시도가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역할입니다 역할 예, 도가 될수 있는 역할 레가 될수 있는 역할 미의 역할 파의 역할 솔의 역할 다 역할이 다 다르게 매번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샵이나 플랫에 따라서 그쵸 하지만 하지만 이 음리람, 음리름이라는 아이는 요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가, 우리가 역할은 바뀌잖아요. 엄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학생의 역할도 할수 있고 다른 역할들은 다할수 있는데 나의 이름 석자는 절대 안 바뀌죠. 그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아이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될수 있지만 얘 아이의 이름은 안 바뀝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이는 무조건 이 아이는 이름이 다입니다. 음 이름으로, 다 입니다 우리나라 음이름으로 다, 라 마, 바, 사, 카 나, 다요게 바로 음이름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자리에 있는 아이는 항상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얘는 마구요 그죠 얘는 바구요. 얘는 사입니다. 그죠어도레미파솔라시도가 바뀌더라도 이 아이는 이름은 안 바뀝니다. 자, 우리나라 음이름은 다라마바사카나다 요렇게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음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영어 음이름으로 했을 때 영어, 영어 음이름 영어 음이름은요. 우리나라 사람 뿐만이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같이 쓰는 이름입니다. C, D, E, F, G, A, B, C 자, 이음 이름은요. 어, 절대 절대 안 바뀌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외국 사람이랑 예, 이야기하더라도 통하는 음이름입니다. 세계 공용으로 쓰는 음이름이기 때문에 이 음이름을 잘 기억하시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이 음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코드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타 코드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피아노 코드를 배울 때이 음이름을 가지고 화음을 쌓아서 우리가 기타 코드도 만들고 피아노, 반주, 코드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음 이름은 반드시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가,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개 이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개 이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개 이름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음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다, 라, 마, 바, 사, 가, 나, 다. 그쵸? 그리고 영어 음리름 함께 불러 보겠습니다. 영어 음리름 C, D, E, F, G, A, B, C 네, 요거 음정과 음리름, 이름, 개이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따라서 부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